처음 만났을 때, 처음 만났을 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. 저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. 같이 스무디 한 잔. 어떠세요? 같이 스무디 한잔 어떠세요? 많이, 많이 듣다, 듣다 고 싶다, 고 싶다 같이, 같이